안녕하십니까 꿈의 그린집 이천뜨리아미의 한상철 팀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저희 철근 A 타입 실내 디테일커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뜨리아미에는 총네 가지의 기본 타입이 있습니다. 철근 A 타입 그리고 B 타입 그리고 또 목조 주택 A 타입 B 타입 총네 가지의 기본 타입이 있고요. 저희 뜨리아미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모델하우스 투어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부분적으로 이 부분이 좀 구조가 마음에 안되다 싶으신 부분들은, 뭐, 그, 부분적인 뭐 설계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전체 맞춤 설계로 주택을 안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으로 선택하실지, 목주로 선택할실지 그건 그, 고객님께서 어떤 장단점을 구분을 잘 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되시는 부분이시고요. 일단, 현재 저희 뜨리아미는총 48세대로 지금 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관람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보여드릴 철근 A 타입의 디테일 컨 영상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쁜 영상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잘 보셨나요? 지금 보신 영상은 저희 뜨레아미의 최근 A 타입 실내 디테이컨 영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뜨레아미에 문의 전화를 주실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분양가와 그리고 계약을 했을 때 계약 진행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들 하십니다. 저희 뜨레아미의 분양가는 3억 5천 대부터 4억 중 후반대까지 타입별로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약 진행 절차는 1차 계약금 10% 그리고 한달 안에 1차 중도금 10%까지 납입하시면 모든 진행 사항은 무이자로 진행됩니다 이주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어떤 계약 진행 여차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타입별의 분양가를 정하셔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 저희 뜨리아미가 지금 입주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입주한 세대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먼저 좋은 자리 보시고 선택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대표번호 1800의 021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는 또 다른 타입의 실내 디테일 건 영상, 혹은 뭐 저희 단지 부지의 개발 현황 등등의 영상으로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꿈에 그린 집2000 트리아미의 한상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